그러니까 알타리무, 밥도 뭐, 걸음 주고선 다툴들기고 여기 알타리무 뭐, 심을 파십니다. 참 바람도 불고 시원하다, 이제. 근데 오늘 비 온다 가던데. 5일날6일날은비 많이 온디야 태풍. 아, 근데 뭐 이쪽 영향력 있라나자 이렇게 알타리 심을 겁니다. 여기다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밭에다가. 도잘 크고 있구요. 그 자, 우리 네, 열무발 네, 이렇게 지금 네, 씨앗을 심은 상태구요. 이번 네, 또 태풍이 왔다 가가 지고 일단 조금 더 네,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도 안 났어요.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이거 알타리 심었던 거잘 네, 크고 있네요. 네, 오늘 좀이축 좀... 이쪽 좀 좀솎을것좀 예, 섞고 놓고 했더니 잘 크고 있습니다. 알타리가 많이 컸죠. 아,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확할 정도로 많이 컸고 이쪽은 또안돼 가지고 다 갈아 엎었습니다. 알타리가 아 제법 많이 컸죠. 예, 아, 이제 이거. 뭐, 금방 뽑아도 될것 같은데요. 벌써 들깨는요, 예, 다 뱉습니다. 예, 지금 햇살이 좋아서 그런가, 애들이 좀 시들시들 합니다. 알타리가 너무 다 커져요. 이제,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알타리 김장해야죠. 네, 이번 달 말이면은 아니, 저희는 너무 커가지고. 어. 너무 잘 커서, 지금 이번 마이면 이제 작업합니다.